r one here is Korean pork belly. Ah, oh, finally coming.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한국민속촌 공연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민속촌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복을 빌고 가정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비나리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시아 양등급시삼각단기봉사고봉광이 생겼구나 포물로 태광이 오직 한강 둘러싸니 여천 유동이라 원단금여 찬찾네 자인사바 세계단서는 남아나 해군대한민국 대 탁가정이 몸 따로 Oh.